여기다 고춧가루 아니면간 마늘 아니 면뭐 다진 아니 뭐 고추 다진 거나 집에 그거 없어서. 너무 익혔다. 아니다 따뜻하지. 자 메밀면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부어서 찬물에다 헹궈줘. 보이죠? 이 면이 면을 이렇게 찬물에다가 부어 헹궈줘요. 그다음 전분기를 없애. 전분기로. 뜨거. 뜨거, 뜨거. 전복기를 없어요바우 뜨거워. 이제 전복기를 예, 면안 끊어. 세계 막 시대 도대 이거 막 시대 아 어디 놀없었어 그만 놀됐다 뭔가 딱찬기가 생겼다 하면 이제 물을 끄고 물을 최대한 많이 짜주세요 최대한 여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싱거워지니까 최대한 저 소스를 느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최대한 물을 털어줘요 최대한 쭉쭉 짜줘 쭉 눌러 그냥 오늘 어, 보여주는 그니까 그냥 이제 이쁜 그릇에다가 담아 어우 양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렸다 자 그러면 면이 있죠 면이 참 많네 봐봐요. 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딱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소스를 먹었을 때, 아, 소스를 어느 정도 넣어야 맛있겠다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딱이 면이 어느 정도 있,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적당히 위에 부어줄게.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이게, 이게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들기로 막혀서 많이 달라요. 소스가 남아도 돼. 그냥 내 입맛에만 맞으면 돼. 이게한 그, 그, 그, 4스푼 정도? 아, 다섯 스푼만 넣죠. 이렇게 딱 부어줘. 그 다음. 예. 일반 김가루안 돼요. 무조건 김자반이어야 돼. 김자반에도 또짠 거랑 단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이게 물론 이제 김가루를 곱게 해서 하면 맛있긴 한데 이렇게 올려주면은 끝!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단 말이야 김자반이 맛있어. <웃음> 이 김자반이 음단 거랑 짠게다 있단 말이야. 깨소금도 들어있고 아니 참, 그 통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입자도 딱 적당해. 너무 고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제 열심히 잘 비벼서 여러분 이거 먹으면 진짜 끝장나요. 일반적인 들기름 막수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맛있어 노른자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되나? 하, 맛있겠죠? 여러분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거 닫아주면 돼 이렇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소스, 저, 이만, 이만큼이나 남았어. 소스 많이 남았어. 이렇게. 소스 엄청, 꽤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되고, 어 맛있겠다. 비벼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너무 강추 최고야 진짜 더 넣으면 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해드셔보세요 비율은 이거 꼭꼭 지켜야 돼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 불닭 소스 한 숟갈, 불닭 마요 소스 한 숟갈, 참소스 두 숟갈, <웃음> 들기름 <웃음> 네 숟갈 끝. 내가 단언컨대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비빔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요 지금. 최고야.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요즘 이거밖에 안 만들어 먹어요. 좀더 꾸덕하게 먹고 싶다. 그냥 꾸덕하면 이제 좀더 느끼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닭마요만 두 숟갈 넣으면 될것 같아요. 불닭소스를 빼고 불닭마요 두개 그러니까 적당.. 근데 이게 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저도 이제 맵찔인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아 이거 진짜 꼭 해먹어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그리고 불그리 보다 만들기가 쉬운 게물 조절이 필요가 없어. 그냥 메밀면 적당히 잘 삶아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작단 다음에 이 소스만 그냥 취향껏 부어주면 그냥 끝. 김가루 이 김자반 김이랑 김자반 김 없으면 그냥 일반 김 상관없어요. 그게 크게 막